자 이렇게 기본신을 불러왔으면 먼저 전부 다 지워줍니다. 자 A를 누르면 전부 다 선택이 되고 그 다음 엘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 그릇을 만들기 위해 먼저 큐브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위에 큐브를 추가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바로 왼쪽 밑에 보면 Add c u 탭이 있는데 거기서 사이즈나 위치값 아니면 회전값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사이즈는 2m로 그대로 하고요. 저는 여기서 조정하지 않고, 자,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 에디트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자, 에디트 모드는 이렇게 점선면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드인데, 1번이 점, 2번이 라인, 그리고 3번이 면을 선택하는 모드입니다. 자, 원래 모드 이름은 오브젝트 모드인데,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 오브젝트 모드는 저렇게 이동을 했을 때 가운데 중심점이 같이 이동하는데, 에디터 모드는 저렇게 전부 다 선택하고 이동을 했을 때 중심점이 이동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저렇게 중심점을 저렇게 끝에 맞춘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로 모드로 들어와서 케일이나또 회전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중심점을 이렇게 회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난 컨트롤 Z를 눌러서 뒤로 돌아온 다음에 정면부로 와서 에디트 모드에서 저 바닥을 딱 제로 좌표에 맞추기 위해서 이동을 활성화하고 Z쪽으로 1m 올려주겠습니다. 지름이 2m여서 반지름이 1m를 올리면 바닥이 딱 제로 좌표에 딱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나중에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링 같은 것을 할때 이렇게 바닥을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바닥 위에서만 스케일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서 먼저 그릇처럼 만들기 위해 윗면을 좀 늘려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일단 윗면을 뚫어주겠습니다. X를 눌러서 Face를 누르거나 Delete 키를 눌러서 똑같이 Face를 누르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 그릇에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를 주기 위해 오른쪽에 Proportional 창에서 s 스패너 모양의 저 Add Modifier를 누르면 Solidify라고 적혀있는 Modifier가 하나 있습니다. 네, Solidify를 누르면 약 살짝 두께가 생긴 걸볼수 있는데 l 솔리디파이 탭에서 값을 바꾸면 이렇게 부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을 마이너스로도 줄수 있는데 마이너스로 하면 지금 나온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두께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컷으로 올려서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온리링 같은 경우 체크를 하면 이렇게 안쪽에 있던 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 해제하며, 이렇게 연결해주는 면이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릇은 이렇게 완성했고요. 그 다음, 앞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가서 다시 Shift A를 눌러서 플랜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플랜은 이런 반대기 모양인데, Z축으로 올려서 스케일을 크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돌려서 면이 바깥으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면이 안 나오게 스케일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어 덮밥이니까 연어를 한세개 정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fter A를 눌러서 큐브를 만들어주신 후 똑같이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A를 눌러 전체 선택 후 GZ1을 눌러서 바닥을 중심점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앞 위로 좀 올려 주고요 자, 굳이 딱 맞출 필요 없고 살짝 넘어간 정도면 좋습니다 다음 스케일을 줄여서 적당한 크기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은 y축으로 좀 늘리고 또한 x축으로도 좀 늘려 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에이 모드로 들어와서 윗면을 조금 낮춰주시고요. 그 다음, 탑뷰로 와가지고, 그냥 네모 모양이어서 현재 재미가 없는데, 라인을 좀더 나눠줘가지고, 단계를 좀더 주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R을 누르면 이렇게 노란선이 생기는데, 지금 보이는 이 노란 선대로 잘라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휠을 올리거나 또 내리시면 이렇게 잘리는 수가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한 3개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자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한걸 확정할 수 있는데 저는 자클릭이 아닌 우클릭을 해서 딱 중앙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를 하자마자 왼쪽 아래에 보면 루프 옵션이 또 있는데 저기서 수를 더 늘리거나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잘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버텍스 셀렉트로 들어와서 Alt Z를 누른 다음에 탑뷰에서 버텍스 끝에 잡아서 X축으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줄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프로포셔널 모드라는 것을 키고 이제 스케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색 원이 생긴 걸볼수 있는데 저 회색 원 범위 안에 내 있는 버텍스들이 이렇게 같이 영향을 받아서 스케일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과 저 끝을 잡아서 이렇게 x축으로 스케일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회색원 범위를 줄이거나 크게 할수 있는데 이것도 힐 스크롤을 올리거나 낮추면 이렇게 줄어들거나 크게 됩니다. 전 적당히 준 다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도 조금 높이를 줘가지고 볼록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운데를 잡고 프로포션을 모드를 이 상태로 올리면 이렇게 밑면도 올라와 가지고 그냥 저 루프 부분을 전부 다 잡아 가지고 그냥 스케일링을 Z축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한 라인을 전부 다 선택한 방법은 Alt 클릭입니다 Alt 자 클릭을 하셨으면 이렇게 루프가 하나 다 잡히는데 그 상태로 스케일링을 Z축으로 하면 이렇게 통통한 모양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머리 부분을 살짝 크게 해주겠습니다 네, 프로포셔널의 단축키는 5입니다 네, 얼추 쇠 같은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3개를 만들기 위해서 모디파이어에서 또 Array라는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rray를 추가하면 오른쪽에 하나 더 생긴 걸볼수 있는데 Array 옵션에 카운트를 하나 더 올리면 똑같이 이렇게 3개가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자 카운트 밑에 XYZ 좌표가 있는데 저 X값을 조금 올리면 이렇게 X 사이 간격이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왼쪽으로 좀더 옮겨서, 네, 가운데로 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격을 적당히 줄여준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가 너무 튀어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아래로 당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가, 너무 각이 져보여 가지고 이거를 나눠줘 가지고 좀더 부드럽게 해주겠습니다. 자 다시 루프를 선택해서 컨트롤 B를 누르시면 레벨이라는 게 돼가지고 이렇게 면이 나눠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 메인인 연어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어화를 만들기 위해 Shift에 눌러서 큐브를 만들어 주신 후 같이 이동 z 축1을 줘가지고 바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다음 스케일링을 작게 해주시고, 자저바 위에다가 이제 또 올릴 건데 그냥 올리 그냥 옮긴 게 아니라 딱 맞게 옮기기 위해서 위에 스냅 옵션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베이스 옵션을 누른 후저맨 밑에 프로젝트 인디비주얼 저거 옵션을 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동을 할때 화면상에 보이는 면에 딱 맞게 옮겨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화를 또 여러 개 만들 건데 복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독립된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는 링크된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링크된 오브젝트는 이렇게 에디트 모드를 들어갔을 때 이게 전부 다 선택이 돼가지고 하나를 편집하면 그 나머지 링크된 오브젝트도 같이 편집되는 게 이렇게 링크된 오브젝트입니다. 저는 연화를 어차피 다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독립된 오브젝트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된 오브젝트를 만드는 단축키는 Shift-D고 이렇게 링크 오브젝트를 만드는 키는 Alt-D입니다. 이렇게 Alt-D를 눌러서 여러 개를 만들어주고 또한 크기를 조금씩 달라서 약간 베리에이션을 줍니다.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스케일링을 한다고 링크된 오브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냥 편하게 스케일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잡고 또 Alt-D를 눌러 이렇게 한 번에 복제를 해주시고 이렇게 흡비로 줍니다. 여기선 굳이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뿌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케일을 할때 이렇게 면이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스케일을 하기 전에 커서를 좀 가까이 둔 상태에서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둔 상태에서 스케일을 하게 되면 좀 값이 가파르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커서를 이렇게 멀리 두고 하면 좀더 값을 부드럽게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뿌려 주시면 연어를 뿌린 덮밥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